좀 새로운 단편 콘텐츠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게 어느 정도 좀 재밌어가지고 응용해서 다른 콘텐츠도 좀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다 각자 흩어져가지고 그냥 야생을 해요 이제 pvp를 할 준비를 하고 그냥 이 장소에 다 모여서 싸우겠습니다 그게 땡이에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래 가요 그러면? 하다 보면 알겠지 어 출발 출발 지금이 아, 먼저 나무 키고 있었어. 10시 8분이에요 10시 반 정도에 싸웁시다 여러분 네, 네. 네. 10시 8분이요? 10시 8분 나무가 부족한 지형이야? 이거 왜 이렇게 나무가 없어? 어. 나무란 건 우리 마음속에 한 그릇씩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? 너는 사막이잖아 나무 없잖아 황폐화되었잖아 너 마음 사막 아니에요 소금 사막이에요 <웃음> 사마귀잖아 그랬던. <웃음> 마실려고 먹으면은 죽는다는 그 소금 사마. 그러니까 <웃음> 독이네. 다 <나> 죽인다. <웃음> 근데 다 죽인다라 그러는데 나 C N E 가 P v P 컨텐츠에서 잘하는 모습 본적 없음. 저는 피지컬 보단 레지컬이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도 조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<웃음> 야 뭐야 이거?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 이거? 에? <웃음> 어? 어 뭐야? <웃음> 한판 구. 한펜9입니다한펜 어? IQ. 잠시. 만 예? 한편아 이거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뭐 알아? 더 어, 모르겠네요. 아 모르겠어? 알았어. 자 안다. 아는데 비밀이다 이거. 잠깐 와. 이거 뭐야 이거? 이게 있구만. 지금 비밀이야? 이거 꼭 알아야 될 걸? 아하. 한배나. 예. 나덕분에 알게 된 거니까 나한테만 얘기해봐. 오케이. 배고픔이다라. 숫자만. 야아 진짜로 배고픔이잖아 야이다 알잖아 나한테만 이 얘기... 뭐야 이 고기 아, 대박 났다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연비도 시비? 뭐 알았나 아, 오케이 어 오케이라고 한 거야 야 이거 또 배고픔 시가 아닌데 어 뭐야 이 뭐야 또 이거 뭐 축구 시즌 뭐 등번호니 어? 뭐가 뭐가 달라는 거야 어! 우리 이대로 경험치가 생겼어 어? 아뭐 랜덤 경험치란 얘기야 지금. 근데 경험치는 사실 PVP 할때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이 있나? 이게? 근데 준비 단계에서 아니? 인센트죠 에이 근데 20분인데 다이아 찾아서 인센트 라고저 <웃음> 룰렛을 돌리는 방법을 찾으면 뭔가 답이 있는 거 같아 이건, 어? 아 어? 아 이건, 이건, 뭐? <웃음> 이건 또 뭐야 어? 아데 1위? 손해죠 알람이 1등! 이건 또 뭐야? 15? 아 미친! 어왜 미친이 나오지? 이거였어? 아이이 이 쉬운 거를 <웃음> 왜 미친이 나오지 저게? 아 이거 이게 뭔데? 아아 아, 뭐야 비밀이 도대체? 알 수가 없어. 비밀. 아씨 뭐야 이 유치함은? <웃음> <웃음> 그럼 캠핑장태고 다 아는 거 아니야 이제? 캠핑장태고 뭐? 다 알아. 아니 근데 뭔데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얘는? 원한다면 얼마든 돌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? 네 아니 뭐나 빼고 다 아는 룰렛이 되어버렸어 지금 저게 뭐야 헤부럽냐뭔줄 <웃음> 알고 부럽냐 이씨 지금 뭐 양자역학 같은 건가? 얘네들 막 크기 달라져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? 어떤 조건 때문에? 근데 뭐 이렇게 뭐예 이게 왜야 <웃음> <웃음> 대충 뭔지 알았다 아 16도인데 아 죽어버렸네 아 저거 바다 소야였는데물 바다? 뭐지? 내가 예측한 게 다른 분. 와, 근데 저거 받았으면 게임 터졌다. 야, 이거 완전... 그런 말이겠죠.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. 지금 정확히 12분이 남았는데 저 지금 철을 발견을 못해가지고요. 저도요. 어떻게 된 일이지? 오 대박! 와. 진짜? 와. 와, 안나졌 게임. 게임 터졌다. 게임 너? 터졌다 이제. 근데 약간 양자역 학 pvp면은 진짜 17이면은 막 진짜 멀리서 때릴텐데 뭐야 칠? 아야 어? 아악! 칠? 아 이거 나도 간다! 나도 간다 뭐야 이거 아! <웃음> 실패 와, 17... 내가 생각한 거 맞는 거 그래. 같은데? <웃음> 나이스 철 많다 저형 음. 아직도 저런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템을 아니... 굳어주는 건데 그러니까... 아 17이면 진짜 좋았던 건데 아! 그냥 룰렛을 돌리면 템이 나오는 거야? 너무 많은 걸 알려줄 수는 없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굉장히 자증이 나게 하네? <웃음> 근데 20분이라서 시간이 없긴 해요 지금 너네 뭐철셋이라도 입었냐? 철샷 누구 코에 붙여요? 진짜 기엽다 지금 아마 룰렛 돌리신 분들은 갑옷 없이 이길 수 있을걸요? 아 진짜로? 아 또야! 두 번쟁! 오케이! 와, 오케이! 오케이! 도라졌어, 도라졌어, 19 도라졌어. 어떻게 나와? 와. 아 제카 터 퍼트러 썼어? 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? 불혁이거든요? 눈은... 개 궁금하네! 아니 근데 나도 약간 데미지 관련인 거 같아가지고 데미지를 받아보고 싶은데 데미지를 받을 거리가 없어요. 주변에 그냥 철찬들아 19면 계산기 좀 꺼내봐 이게 복리잖아 싸고 나 바보 만드는 거 같은데 지금 한 20분인데 역대급으로 철을 못 발견해서 한 요정도 그냥 해서 싸워야 될거 같은데? <목소리> 와 근데 오늘 꼴등은 누군지 진짜 바로 드러나네? 야. <목소리> 아야. 어 뭐야? <웃음> 이거였어? 야 들켰다 어떻게 하냐? 아, 이 자식들이 뭐? 아야 그럼 뭐야?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씨. <웃음> 아 뭐야 지금까지 이거? 아 뭐야? 캡이 나또 속냐? 그럼 너네 그냥 맨몸임? <웃음> 예 당연하지. 맨몸임. 당연하지. 아 미친 거 아니야? 그냥 맨손으로 싸우자고? 타밍을 <웃음> 왜해 지금? 그지? <웃음> 저거 재판만 터지면 끝인데. <웃음> 아닌데? 싫은데? 나 방패 들었는데? 그러면은 바구리 대상이 아, 딱 나와? 정해졌네 지금. 아, 그런 거야. 그러게. 다 개습 놓고 먹고 변해라. 알았어 야, 잠깐만. 야, 기다려 봐. 알았어. 그러면 나 방패 버리면. 어. 아, <웃음> 그러면 이제 페어 플레이 되는 거. 아, 거죠. 그래? 아, 아 이런 협박이 어디 있어? 야, 이거 완전 북한 아니냐? <웃음> 아, 제가 길에서 살고 싶으면 면 방패 내리라. 근데 들든 안 들든 똑같은 게 데미지는 똑같이 들어가더라고. 미친. <웃음> 아 뭐야 야 방패 들어도 데미지가 <웃음> 들어간다고요? 어쩐지 였어요 잠시만 미친거 아니야? <웃음> 거, 잠깐만 야, 이 정도... 죽겠는데 어?! 야 이거 뭐야 근데 회복이 안 잠깐만 이러면 나 곤란 시작하시죠 야 잠깐만 이러면 시작 전에 죽는게 낫잖아 아 시작하시죠 아 이래서 죽었구나 됐잖아요. 이래서 죽었어 시작하시죠 아 시작. 뭐야 이게 해야겠지? 시작해 시작. 와 어, 못 죽었다, 못 죽었다. 야, <웃음> 뭐야? 합이 20이 안 돼서 못 죽었어! 야, 29분, 빨리 한번 죽어야 돼. 제발. 아, 그렇지. 아하. 차라리 만피가 낫지. 오 <웃음> <웃음> 와. 야, 딱댐, 딱댐. 이게 무슨 운빨만 게임이야, 지금? 근데 지금 그러니까. 진짜 역대급 허접싸움 아니냐, 지금 우리? <웃음> 아니! 빗소리 하나도 없는데 제 그냥 만약에 맞았는데 일 나오면 그냥 끝이고 <웃음> 맞았는데 제가 일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맞았는데 이십 나오면 그냥 끝 아니야, 이거 그렇지 지금 다 왔나요 예예예아 그렇다면 시작을 <웃음> 하겠습니다 아 내려간 <내일> 건가요? 오야 <웃음> 잠깐만 아무것도 어. 없는 놈이 제일 무서워 <웃음> 어디가? 어 뭐야 갑자기? 어 뭐야, 라미 한대툭아6대 미지 아야안돼툭아 오케이 투디 안 돌아가 나이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무적 되는구나 아나이스 십일 미쳤다 반피 달았다 나 잘못 걸렸어 잠만 <웃음> 저 사람 또눈돌아가어 라미 와야 근데 어때? 야 십사 대박 오오. 잠깐만. 어. 시어 서빙, 시어 서빙. 정말, 이거, 안 막아주나,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 이거, 아, 막 아, 주나 <웃음> 진짜로? 아, 아, 아, 이거, 아, 아, 거 아, 거 나 아니야 나 죽었어. 어 <웃음> 됐어. 됐어. 와일 아 뭐야. 와아 일이나와. 아아 운비. 운발. 게임이니까 운비. 운비. 운비. <웃음> 야 운비 뭐야. 아 <웃음> 이씨. 뭐 먼저 때리는 게 나, 그렇지? 먼저 때리는 게 낫긴 해. 지금 네명 남은. 거야 야, 근데 시엔이는? 그러보니까. 이제 땅속 있어. 시엔이 형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. 어 근데?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얘기건식 있어. 얘 안에 춘식 있어요. 야, 딱 콩? 어, 여기 따콩. 춘식이 딱콩 <목소리> <야! 목소리> <야! 목소리> <와, 야>! 오, 오. 안 돼. 와, 영. 대박. 야, 건선지각인데 건선지각 진짜로? <목소리> 아니, 야, 운 운이. 어, 연비. <목소리> 오. 야, 낮아, 낮아. 빗소리 들어갑니다. 알죠, 알죠, 알죠, 우와. 누나 양동이 있어? 양동이? 양동이? 양동이 없는데? 여기 물러봐 야, 지마철 있어 철? 나흑여석은 있는데 막아봐 하지만 하지마 하지마! <웃음> 일단 막아놓고 싸우는 거지 오오오오! 아, 오케이 때렸어! 토디 형 어디갔어? 어 어디갔어 얘? 이거 토디 형 지금 수색해야 돼나왜 둘이서 싸우면 되지 나왜나왜 나 왜? <웃음> 오지마. 나 불장날 거야. 오지마. 말원야나 눈깔 돌았어. 오지마! 불장날 거야. 오지마. 나 말했어. 오지마. 오지 너 한번 해 볼래? 해 볼래? 야, 근데 이거 불에 다도 돌아가잖아. 어, 근데, 근데 근데? 야, 눈깔 아. 아, 그래 갔다. 다 오! 오, 한 편이 안나았나 봐. 아, 옆 그리고 한 편이 지금 등록됐거든요. 와! 마지막. 살아남나요? <웃음> 아! <웃음> 다 죽었어. 아, 그리고 너무 아무도 없었다. <웃음> 아니 근데 어쨌든 우승은 <웃음> 한 편일. 야, 나는 아, 십육. 이거 근데 한편이. 생각보다 개꿀잼인데? <웃음> 아, 저희 그 원터치 한번 뜹시다. 안 되겠다 뭐, 이대로. 원터치. 어,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먹으로 순수하게. 아, 그냥 원터치. 티피타타가 이제. 자 누구부터 할래요? 다 덤벼. 아, 나나나다 덤벼 다 덤벼 어? 들어와 들어와. 아 캐빈 <웃음> 나이스 아, 아, 이 어, 양반이 돌았나? 야 어이 오 시비 어 시인이다. 이야 너도 맞아라. 어 뭐야? 야 이거 돌아가기 전에는 안 맞아. 한대 어? 맞고 아니, 돌아가기 근데? 전에는 맞는데? 아니 나이. <웃음> 야 얼마나 때려죽었지야 한대씩 다 때려놔 <웃음> 한대씩 다 때려놔 아나 안돼 <웃음> <웃음> 그 어느때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거 알아던데? <웃음> 야 임마들아 그만해 <웃음> 여러분 재밌게 함빈 보셨다면 함빈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<웃음> 여러분 노바, 노바, 노바, 노바, 노바